아 사진으로? 어어 어, 상관없어요. 둥둥 뿌이 약간 어버하는 거 맞지? 뿌이 코 뿌이 <웃음> <근데> 우리 우리 <웃음> 너무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하나입니다 오늘은 홍하나와 함께 새로운 멤버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그 새로운 멤버가 누군지 되게 궁금하시죠? <웃음> 정말 오늘 되게 되게 예쁘고 귀여운 멤버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저기 홍아나 처럼 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빨리 가, 빨리 가. <웃음> 베스트 드라이버 홍아나와 함께하는 나 <웃음> 알았어 저... 어, 선배님 되게 엄격 근엄한데요? <웃음> 안 멀다, 되게 음. 안 멀다 갈산역에서 되게 한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쵸? 차로 한 10분 조금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음. 엄청 여기가 막 크게 틀고 오다가 음. 길이 잘못된 것 같은 거야 음. 여가 당장 꺼버렸지? <웃음>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어, 어. <웃음> <웃음> 1km 유탄입니다 와 아니, 소리도 되게 짱짱하게 잘 들리고 그러니까? 내비 소리? 네. 키워놨어 못 들을 까같 <웃음> 근데 이렇게 간다고 공사장? 맞아? 어, 마, 맞는 거 맞겠죠? 어 아니 근데 아니, 일단... 공사에서 뭔가... 그, 그렇겠죠? 아. 이렇게 아닐 것 같은 곳을 계속 지나면 <웃음> <웃음> 뭔가 있을 것 같은 곳이 나타납니다 조심하지 마세요 아 어, 여기 바로 옆에 어머 어. 어, 여기 산책하 너무 좋은데요 어머 어머 와와와어 여기다 어, 여기 좋다 어머 어머 대다로 어. 공사 중 아니지? 아닌 것 같아요 또 너무 좋다. 어우, 좋다 좋다. 아, 나 운동하신 거그 너무 잘했네데 네. 지금 찾을게요. 네. 에이! 베스트 드라이버네요. 짠. 이모. 안녕아 봐. 안녕. 빠빠 안녕. 가자 가자. 렛츠 고.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저 너무 잘쳐그니까요 밖에 밖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러브야, 좋아? 아, 러브야! <웃음> 러브가 난리 났는데? 공사장 뷰에요? <웃음> 근데 여기 저녁에 여기 전구에 불 들어와도 진짜 이쁘겠다. 어머, 어머. 어, 러브 저기 <웃음> 저기 저기 아나운서님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름이 러브 어페어예요. 아 어, 저희 또 오늘 러브와 함께하는 러브 어페어를 <웃음> 먹어볼까요? <웃음> 오케이 okay. 말하지 말라고. <웃음> 러브도 먹고 싶어. 근데 그래. 엄마 먹었지, 아침에 이모, 이모한테 왔어. 이모. 한테왔러 러브야. 러브야. 러브야. 러브야. 러브야. 러브브러브갔어 밥을 한참 먹다가 알게 됐습니다. 현미 선배님의 귀걸이 한 짝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방금 저희가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미 선배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찾았다. 아! 아, 대박. 귀, 귀걸이를 찾은 그녀의 극적인... 후드. 거의 다해 버렸구나. 겼을까요나겼어 반겼어. 약간 방금 약간 거의 재난 영화급 아니었어요. <웃음> <웃음> 경기, <웃음> 경기 이렇게 는